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원클릭 주문 화면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옆에는 어, 저희 직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최대한 핵심적인 사항만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초편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어, 기초편이 끝나면 다음은 심화편 그리고 어, 최종 실전편을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기초적인 대략적인 화면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미결제 약정 화면 영역을 한번 보시죠.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뭐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포지션 영역을 볼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제 체결 이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정보죠. 다음, 이게 미체결 내역. 여기 있죠. 미체결 내역이 뭐죠? 미체결 내역은 이제 주문하신 예약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지정과 주문이라든지, 스탑 주문이라든지. 네. 그런 거래소로 지금 접수되어 있는 그런 체결되지 않는 예약 주문 같은 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이제 체결 내역. 체결 내역은 뭐 간단하게 내가 체결시킨 모든 음. 내역들을 나타내는 거구요. 그쵸? 서버 관리 주문은 요거는 어 기초편에서 다루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 다음 강의인 심화편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가 그리드. 호가 그리드라는 거는 여기 지금 호가들이 지금 나와 있고 그 옆에 있는 그런 엑셀 시트 같은 모양을 호가 이제 그리드라고 하고 실제로 주문을 집행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종목을 변경을 하셔야 되구요. 종목 변경은 여기 보시면은,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어 종목들을 찾으셔서, 어, 선택을 하시면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주문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거래 많이 하시는 뭐, WTI 원유 선물을 거래하시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바뀌게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수량 설정. 몇개약을 주문을 내실 건지에 대한 수량 설정은,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량 설정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정산 설정. 정산 설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역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버 관리 주문과, 어,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 오늘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설정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확인창이라는 건 뭐죠? 자, 네, 확인창 같은 경우는 저걸 체크해 놓으면 주문을 내기 전에 확인창이 한번 뜹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내시겠습니까? 할때 확인 누르면 네. 확인 누르면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이런 형태인 걸로 아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원 클릭이라는 거는 뭐죠? 자, 원 클릭이라는 거는 한번말 그대로 한번 클릭하면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기 창 빼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세개약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네요. 네. 네. 그다음에 자, 중앙 정렬이라는 거는 뭘까요? 중앙 정렬. 중앙 정렬이면은 현재 가기준으로 네. 가운데 위치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 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중앙정렬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다시 가운데로 오게끔 하는 기능이요네 자, 다음에 호가고정이라는 네. 거는 뭐죠? 호가고정은 여기 현재가 정렬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 이거... 체크해 주시면 네. 이제 아까처럼 중앙정렬을 누르지 않아도 네. 기본적으로 계속 현재가 가 네. 고정돼서 보여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음, 네. 이렇게 움직임이 없네요 이렇게 딱 네. 중앙에 오게끔 하는 기능이네요 네.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어, 간단하면서도 대 보면 가장 핵심적인 어, 주문들을 하나씩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가 진입, 시장가 청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요기 시장가 버튼이 있네요. 네. 시장가 매수 버튼을 한번 네. 누르면, 자, 체결이 되면서 네, 포지션 정보의 미결제 약정이 나타나네요. 자, 지금 세 계약을 설정했기 때문에 세 계약이 주문이 들어갔네요. 자그 다음에 시장가 청산. 자 시장가 다시 청산을 누르면 자, 포지션이 없어지고, 네, 포지션이 정리가 됐네요. 청산이 됐네요. 네. 자 다음 시장가 진입, 지장가 청산. 자 시장가 진입, 뭐 예를 들어서 매도 시장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정가 청산. 지정가 청산이라는 현재 가격보다 당연히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겠죠. 주문 접수 완료. 자, 제가 지금 두투 클릭을 했기 때문에 두번 나갔어요. 자, 다시 한번 취소를 하고 취소 원클립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주문 완료. 자, 이렇게 주문이 나갔죠. 이러면은 현재 가격이 이 진정에 넣은 요 가격 레벨로 오게 되면은 어, 체결이 되면서 청산이 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만큼 가격이, 이만큼. 현재 가격이 왔다. 좀만더 올려볼게요. 자, 왔다. 가격이 오면은. 않으네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면 청산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 지정가진입 지정가청산 지정가진입 지금 포지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정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놓으면은 어, 현재 가격이 이 지정가 매도자가 이 지정가 매수 가격을 체결시키면 어, 체결이 되면서 자, 포지션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지정가이기 때문에 여기 미결, 미체결 결미 내역에 이렇게 주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체결이 됐다 포지션이 가지고 있게 될 것이고 어, 청산주문을 지정가로 청산하려면 이렇게 여기 영역에다가 주문을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으면이 어, 가격이 오게 되면 은 역시 체결이 되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어, 미결제 약정을 청산을 시키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왔다 정정 확인 자 왔을 경우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청산이 되겠죠 자 마지막 지정가 정정 지정가 취소 간단하죠 지정가를 주문을 내놓고 주문 접수 완료 자 제가 또 클릭을 했네요 확인. 네. 자, 주문 접수 완료 놓고 가격 정정을 마우스로 좌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올리면 됩니다.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좌클릭을 해서 올리고 원하는 가격 위치에다 갖다놓고 마우스 좌클릭을 떼면 이렇게 정정이 됩니다. 그리고 취소하는 방법, 취소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있죠. 이렇게 눌러서 취소를 해도 되고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눌러서 취소를 해도 되고요. 주문접수 완료. 이거를 좌클릭을 해서 마우스로 잡은 다음에 밖으로 빼도 취소가 됩니다. 간단하죠? 주문접수 완료. 밖으로 빼도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일강 아주 쉬웠죠? 네. 자, 추가적인 질문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 저희 리테일 영업팀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요 번호로 어, 24시간 저희가 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